뽀뽀음음이파이하이파이 이수름 놀자. 놀자. 응? 이수름 놀자. <웃음> 놀아줘. 수름이 양치하자. 양치해야지. 양치해야지. 야. 수름. 수름. 오늘 일하면서 퇴근 시간 맞춰가지고 숙배송을 주문했는데 방금 도착했어요. 이번 달 숙배송 5% 할인 쿠폰이 나와가지고 급하게 부랴부랴 주문을 했습니다. 프릴 베이킹소다 그린 허브 1000ml짜리 6175원 주고 구입했습니다. 원래 노란색으로 된 레몬 향을 썼는데 레몬이 품절이어가지고 그린 허브로 구입해봤어요. 명품 의성 일품쌀 4kg짜리 14,155원 주고 구입했습니다. 자주 선인장 모양 실리콘 아이스바 7,505원 주고 하나 구입했어요. 요거트나 뭐 이것저것 얼려 먹으면 너무 귀엽고 맛있을 것 같아서 한번 사봤어요. 990 땡초 941원 주고 한봉 구입했어요. 깐양파 하나 2,831원 주고 구입했습니다. 노브랜드 마시는 요구르트 65ml짜리 1 5개 931원 주고 구입했어요. 노브랜드 구운 김밥용 김 열매 1691원 주고 구입했습니다. 자주방수 샤워캡 3325원 주고 하나 구입했습니다. 친구들이랑 호캉스 갔을 때 샤워캡 쓰고 사우나를 좀 했는데 머릿결이 진짜 너무너무너무 부들부들해져가지고 집에서도 좀 해봐야겠다 싶어서 샤워캡을 구입해봤습니다. 글래드 프레스앤실랩 30cm짜리 5,681원 주고 구입했습니다. 마켓컬리가 한 20원, 30원 정도 더 저렴했는데 마켓컬리는 품절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마트에서 쑥으로 주문했습니다. 청정원 순창 조개멸치 된장 450g짜리 5,748원 주고 구입했어요. 제가 된장찌개 끓여먹고 수육할 때 넣어서 삶고 쌈 싸서 먹을 때도 먹는 그 된장이고요. 그리고 쌈 다시마 600g 3,401원 주고 구입했습니다. 오랜만에 갈치 속젓에다가 다시마 쌈 싸먹으려고 구입해봤어요. 이번 달 습배송 하울은 여기까지입니다. 제가 미미네 떡볶이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나봐요 맛있긴 한데 기대치에는 좀못 미치는 그런 맛입니다 매콤한 맛도 기대치에 못 미치고 약간 달콤하면서 매운 떡볶이 오뎅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떡보다 오뎅이 더 맛있어요 이 오뎅이 되게 먹기 편하게 잘려져 있어서 이 점은 되게 좋아요. 창화당 떡볶이가 저는 제가 더 좋아하는 떡볶이 맛이에요. 근데 또 너무 안 좋게만 말한 것 같은데 맛있긴 해요, 맛있긴. 맛있긴 한데 너무 기대를 하고 먹어서 조금 실망이 컸던 것 같아요. 귀신을 지금 꼭짝 몰라? 아, 이슬내려와 내려가 이 내려오세요. 이슬내려와이 내려가. 겟컬리에서 구입한 광주요 접시가 도착했습니다. 광주요 미각설비 참외형 접시예요. 전는 19cm짜리로 구입했어요. 제 손바닥보다 조금 커요. 제 인스타그램 친구? 마팔하고 <웃음> 있는 분 중에 찹찹테이블님이라고 금손이신 인스타그램 뭐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진짜 금손이세요 찹찹님 인스타그램을 훔쳐보면서 플레이팅의 꿈을 열심히 <웃음> 펼쳐봤는데 전 안되더라고요 찹찹테이블님께서 책을 내셔가지고 저한테 책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 오트밀 요리 레시피북을 내셨더라고요 요리 레시피도 좀 따라해보고 플레이팅도 열심히 따라해보려고 합니다 제일 첫 요리인데 오트밀만 있으면 저희 집에 있는 재료로 당장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트밀 사가지고 블루베리 레몬 오버나이트 오트밀 이거 먼저 도전해보려고요. 방금 마트에서 사온 풀무원 레몬갈릭 샐러드 소스를 뿌려줬습니다. 오늘 저녁은 마켓컬리 미친 치즈 돈까스 그리고 버섯 샐러드입니다. <목소리가> 이 술은 일로 m u s I'm just gonna go a h n d i 미니멀 라이프 근황입니다. 예전에 비하면 많이 비어졌죠? 당근마켓으로 거의 다 갖다 팔았어요. 요거 북케이스 요거는 정리가 안 돼가지고 지저분 해요. 근데 그냥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. TV 뒤로 제습기랑 공기청정기 다 갖다 넣어놨고 TV 밑에는 라탄바구니랑 화분 놔뒀어요. 방 한가운데에 밥상 놔뒀고요. 침대는 벽에다가 붙여놨고요. 이 인형이 누구 넘소기를 하고 있네. 언니, 어때요? <웃음> 진짜 잘 자는 데 애들이 다 팔아도 되겠다. 음, 그래가지고 <웃음> 진짜 부드럽다. 뭘 무슨 고기 쓴 거야? 제발 먹어주세요. <웃음> 진짜 제발 먹어주세요. <웃음> 아니 마약 탐지기니까 <텀치기야. 웃음> 그러니까. 아, 빵이에요 빵. 동답 빵. ㅋ <laughs> ㅋ 오늘은 강하나 스트레칭, 일주일 만에 슬림해지는 팔뚝살 빼기. 이거 편집본 19분짜리 하고 자려고요. 기존에 아셨던 분들은 동작을 또 알고 계시니까 구연설만 네. 천천히 손끝으로 원 그리듯이 일곱 이 술은 저리로 가뒤목 길어지시고 음. 열 저리로 가후열번더 하나 이 술은... 술을... <웃음> 둘, 뒤로 절로 가고 뒤에서 앞쪽으로 원 돌릴게요. 하나, 우와.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많이 어려워 맞으시죠? 오케이 풀고 배꼽 수축 해주셔야 등 뒤까지 좀늘어나 느낌이 후 되실 겁니다. 좋은 겨울을 맞이해서 땀을 뻘뻘 낼수실게요 살을 좀 빼볼까요? <웃음> Suddenly they didn't f a u l from the city